오늘은 여러분들께 호치민 공항에 도착 후 택시 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시고 나면 수화물을 찾으시고 바로 이곳으로 나오시게 될 텐데요. 나오시자마자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국내 공항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요. 이곳을 매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택시를 타야 되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많이 붐비는 공항 이지만 오늘은 비교적 조금 한산한 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처음 베트남에 방문한 것처럼 여행객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택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왼쪽에 보이는 아저씨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이는 하얀 옷을 입은 청년들 어, 이런 사람들이 택시에 대해서 호객행위를 하고 안내를 해주는 분들입니다. 부작정 따라가지 마시고요 항상 지금 저기 서있는 비나선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길 따라 쭉 앞으로 가시다보면 택시들이 서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서 왼쪽으로 쭉 나오시면 됩니다. 자 외, 왼쪽에 보시면 택시 스탠드라고 보이시죠? 네, 여기서 택시가 선다는 말이고요길 따라 쭉 가시게 되면 택시가 서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굉장히 좀 안좋은 택시들이 앞쪽에 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께서는 어, 이런거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나 택시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이름모를 그 뒤에 검은 택시가 있고요. G7도 유명한 택시긴 합니다만 호치면에서는 가장 유명한 택시는 비나선과 마일린입니다. 지금 앞에 노란 택시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미터 사기로해서 굉장히 불이익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 택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초록색인 저 마일린 택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없지만 비나선 택시는 오자마자 바로 손님들이 탑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기 있는 저기 많이 몰려있는 손님들은 모두 마일린과 비나선을 기다리는 손님들이고요. 앞에 보셨던 택시는 거의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이제는 모든 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두 택시는 아직까지도 서 있죠. 오늘 유난히 비나선 택시가 안 보이는데요. 어, 그래서인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어, 다른 이제 택시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저 앞에 두 택시를 타지 않고 많은 기다림 끝에 다른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곳에서 기다리면서 비나선택시를 직접 이용하면서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비나선택시가 하나 들어오고 있죠. 승객들이 여기 세워달라고 하면서 바로 탑승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택시에 대한 안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꼭 비나선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아 저도 가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대기줄이 생각보다 너무 기네요 일단 도착지역은 가장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v b 에을 설정을 했고요 실제로 택시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계속해서 비나선 택시가 이렇게 들어오면 승객들은 바로바로 탑승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택시는 아직까지도 탑승을 안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베트남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비나선을 타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어, 어느 순간에 노란색 택시가 들어왔는데 어, 이용을 안합니다 한참을 이용을 안할거예요 제가 있는 동안에도 이용을 안하더라고요 어, 마침 비나선 택시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비나선 택시가 들어왔을 때랑 이 노란 택시가 있을 때 반응이랑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네, 아무도 안 타죠. 앞으로 2, 30분간 계속 저렇게 서 있더라고요. 비나선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승객이 탑승을 하고 어, 이름 모를 택시들은 전부 손님들이 안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나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손님들. 네 세, 여기 세워달라고 막 그러죠 비나선이 진짜 인기가 많네요 인기 많은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항에 파견된 비나선 직원과 잠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비나선이 최고라고 하며 비나선은 요금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제가 탑승할 차례네요 에스코트 하며 저를 뒷좌석으로 유도 해주고 저에게 좋은 시간까지 보내라고 멘트를 해주네요 자 기사님에게는 제가 따로 베트남어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선지를 묻길래 저는 일본에 있는 vbn으로 얘기를 했고요 어, 완전히 여행객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좀 해봤습니다 택시 요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미터기가 우리나라랑 좀 틀리죠 화폐 단위가 좀 높기 때문에 뒤에 공3개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라고 표기되어 있는 요금표는 15,000동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잠시 뒤에 18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이 상태가 18,000동입니다, 여러분. 03개를 붙여야 한다는 거 항상 명심해 주시고요. 비나서는 이렇게 요금표가 핸드폰에도 표시돼서 회사에서 요금표를 통제하고 를 있습니다. 어, 제가 궁금해서 기사님에게 베트남으로 여쭤봤습니다. 미터기 요금에 대해서 조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좋은 택시들이 많은지 물어봤는데 비, 비나슨 택시의 경우는 절대로 조작할 수 없는게 시건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미터기 아예 손을 못대도록 그리고 손을 대더라도 티가 나도록 저렇게 시, 시건, 잠금장치가 포함되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 비나선 택시를 수십 번 수백 번 정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치만 그 사이에 요금 조작 같은 거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순수한 제 경험이고요 안심하시고 비나선 택시는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어느새 날이 저물었고요 저기 건너편에 보시면 어, 이제 목적지 이 b n 에 도착을 했습니다 택시 요금은 16만 2천 동이 나왔습니다 다소 조금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아, 왜 그러냐면 지금 퇴근시간에 걸쳐있기 때문에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요금이 한 2만동 정도 더 나오게 되었어요 요정도는 괜찮습니다 차량에 협조해주신 기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원래 계획은 나레이션이 아니었는데 어, 굉장히 상황이 꼬이게 됐습니다 자, 식사 마치고 다시 한번 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